자기야 나차 사고 났어 <웃음> 나 너무 무서워 어떡하지? 확 <웃음> <막> 빵빵거리고 <웃음> 자기 오늘 야근한다고 그래가지고 달로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사고났어 응 여기 여기 거기 사거리 회사 근처 사거리 보험사? 알았어 근데 보험사 번호 어딨어? 응 거기 그러면 내가 거기다 전화하고 다시 전할게 화응응 응. 보세요. 이 자기 놀랐지. 미안해. 아까는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나안 다쳤어. 어. 옆에서 깜빡이 키고 들어오는 거 내가 못 봐가지고 박은 건데 어, 알아서 해주시겠지 보험사에서. 응 음, 괜찮다고 침착하라고 그러시더라 별일 아니라고 음, 사람도 안 다쳤고 나도 괜찮아 근데 너무 놀란 것 같다 <웃음> 근데 나보다 자기가 더 놀랐겠다 미안 미안 응? 일 끝내고 오고 있다고? 자기 일 끝내려면 조금 더 멀었다며 아.. 내가 사고 쳐서 빨리 나오는 거구나. 아... 진짜 미안해. 나는... 자기 아근한다니까 먼저 가서 기다렸다가 태우고 집에 보내주려고 그랬지. 근데 이렇게 사고 날줄 몰랐어. 내가 면허 따서 제일 처음으로 해주고 싶었던 게 자기 집에 델다 주는 거였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급했나봐 실력은 안 됐는데 근데 놀란 거 가라앉아서 그런지 막 머리도 너무 아프고 몸이 쑤시는 것 같아 너무 놀랐어 자기 어디까지 왔어? 내가 내 차로 못 데려다 줘도 택시로 태워줄게. 응. 다 왔어? 아 보인다. 어어. 어. 이 자기야. 나 안아줘. 하, 진짜. 하, 진짜 너무 많이 놀랐어. 이렇게 사고 날줄알았나 내가 오라고 하지만 자기 델로 게다가 그런건데 오라 그러면 어떡해 나도 많이 놀랐단 말이야 머리 아픈 거 말곤 없는 것 같아 그냥 놀라서 근육통 있는 거랑 하... 그래도 자기 보니까 안심된다 보험사 아저씨 오고 막저 사람들 소리 지르는데 고그 너무 무서웠어 클럭션 소리도 너무 막 하... 아... 진짜... 완전 나랑 안 맞나봐 어떻게 면허는 땄지 내가? 자기 마시는 것도 사주고 싶었는데 나 너무 몸이 떨려서 밖에 오래 못 있을 것 같아 어디든 들어가자 나 지금 한몸이 너무 떨려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자기 옆에 있을래 오늘 집에 못 가겠어 응. 오늘 나 데리고 가